w 하 a r 끝났어 i 그래서 지 지금은... go fishing! o n n a g Today is the last day here in g o r 하 h i e a here. We a r a h e w a a y w a h e a a here. 우리 다 다리 한번보어세요어 어디야? 어 여기요. 어. 이 다리 건너 봐면. Here. 멋있죠? 우와맛있다 어제 바베큐 보신 분들은 여기 LED 쐐졌던 그 다리. 네 맞아요. We, we saw it yesterday, but at night. So today is the morning. 이 여러분? 와 파라미세. d I f e e I I spill I spill sauce on his pants. i 음, It looks like a big park. a l o n g park. It looks like a park in Canada. 이거 외국처럼. Artificial island. Artificial? Yeah. 어. 여기서 어. 이제 수, 물 위로 이렇게 음... 다리도 이렇게 다 돌고 있고. 아 이거 그렇구나. 근데 아주 피크 아니야. 5월에 오시면은 진짜 유채꽃 이쁘고. 5월? 이제 여기 보시면 저앞에다 무슨 전기 스쿠터 나와가고아 바이킹. 아! 와다 잘했어요 CEO 마크 진짜 안녕하세요 어, 리얼리바엔터테이 c e o 마크 a 입니다제 habit은 피싱입 역시 CEO 피싱. 오 이거 되게 가벼워, 가벼워. 네. 괜찮아요 유리? 아 괜찮아 어, 뭐 어떻게 가져왔어? <웃음> 저번에 얼마... 어, 어, 언제 다시 해봤어? 마지막? 그것도 컨디 컨텐츠 아, 나도 때문에 그런거같은데 네, 글쎄 한 최소 6개월은 넘은 거 같아요. This worms. This is the worms. Yeah, <웃음> <웃음> 아, 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에 가면은 얘가 어... 팔랑팔랑 걸리면서 진짜 네. 피시처럼. 어... 얘가 뱃스가 확 무는 겁니다. 어... <웃음> <Let's go. 웃음> Huh? <laughs> Where did it go? <laughs> okay, yeah. so, what, what do you look for when you're h content? s i t y s o u i o i n t s h a t I'm g to a h a t o n t s y o n to a y i o i n to say h a n g to s y o i s h i o n a h i n t y t h o o s o n t a y t a i t y h i s t h m o n s a t I'm o t a y n t i s o t s i n t h i s a s i a y i n t h m o n a t h s o n a i t y a n o t n t i a 아, 괜찮아요. if 어 아, 그리고 집에 돈이 많으면 좋아요. 왜? 왜? 그냥, 그냥 그냥 아,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은 <웃음> 아니고 원래 이제 진짜 성공하기 쉽지 않을텐. 테... 아, 뭐할 하... 몰라요. 그냥 저 <웃음> 이걸 왔어요. 나시 때한대한 개인가요? 유리도 시켜줘요 아, 아 진짜 이게 원래 좀한개 다른 일 하나 더 로드 양에 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 가지고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예.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던져볼게요. 요 네. 앞에부터 어, 아까 내가 말하다 말하다 만게 어, 피딩 타임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밥 먹는 시간에 있듯이 애들이 해뜰 때거나 해질때 어, 예. 그때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잘 잡혀요. <웃음> 아, 이거. <이것도> 진짜... <웃음> 아, 왜 <왜요>? 못하는 티나. 티랑은... <웃음> 에? 어디 갔어? <웃음> 저기 갔잖아요. 여기 <웃음> 아, 안 올라가죠. 여기 없어요, 거기. A few inches later. 와 떨어지 와아 바람이 불어서 잘안 해요. 짬뽕이네. <웃음> <웃음> 어... 좀티좀 낚시 초보 맞습니다. 낚시 진짜 개초보고 별로 안 해봤습니다. 응? 낚시하기 좋은 날에 맞죠?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가지고. <웃음> 지금 피딩이 아니라서 포인트 이동 있는... 어... 웜이 일단 가라앉지를 않아요 웜이 네?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가라앉질 않네 이렇게 된거 유리를 물속으로 던지고 유리한테 고기를 잡아 오라고 하자 유리 한번 갈래? 갈래? 어 기, 아주 깊지는 않을까 요거 안에는 진짜 요 없어요. 예. 네. <목소리도> Maybe dance for fish, they will come out. 돈돈님, 돈돈님, 돈돈님, 롤링 부려자, 롤링. 롤레. 롤레롤레유리님 <목소리도> 데리고 시내 한번 데리고 나 시내 나가 시내 한번 나갈래요? 저는 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도> 쓰레기 바라는닌거아니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좀 뱃살 다 받는 거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아 이거 유튜브 강남 강라... 어떡하냐 편집장님 죄송합니다 아이아 잡았어요 쓰이 는거돈 주고 사먹으면 되죠 예? <웃음> 보고 보고 막 와가지고 시청해서 이런 거 하는 걸 방송하는 게 처음, 처음인데 아 네. 진짜 막 커, 커플 유튜버거든요와 미역탕 미역국 뭐좋아요 미역국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리도동동님은 유리 좋아 어때요? 유리 좋아 노래 좋아요 유리 좋아하는 좋, 좋고요 유리 좋아 노래는 안 좋아합니다 안녕 오빠가 좋은 거. 유리는 오늘 힘든 일 있어요 음 있어요 또또 한참 밥 먹을 때 힘들었어요 <웃음> 밥이요? 한참 밥 먹을 때 힘들었어요 얼굴 <웃음> <왜? 웃음> 보니까 옆에 <웃음> 아맛이 떨어졌어요? 이 o u 먹어요 아니 r 기 b l 여기 m here. I'm here. I'm here. i Say good n i g h 안녕 이게 뭐야? 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어, 이게 뭐야? 아이거시시시잘붙어 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그냥 씨야, 씨. 씨, 씨, 씨, 씨. 웃었다. 아니야, 이게. 그냥... <웃음> 원래 이런 데 다니면 이렇게 아마... 많이 붙어있어. <웃음>